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호 암을 자리바꿈을 쉽게 쉽게는 아니고 자리바꿈을 잘하는 방법을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위치입니다. 1전이고요. 2전위예요 이거를 어 내가 원하는 때에 취사선택해서 연주를 하려면 연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어어 어, 어, 어, 더듬더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연습하기 좋은 방법은 모음화음으로 지금처럼 연습하는 거예요. 네. 여유가 되신다면 좀더 올라가셔도 돼요. 네. 좀더 여유가 되신다면 왼손도 같이 한번 가보는 거죠. 지금처럼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다음에 칠 거를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칠 거를 이 도가 이 위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내가 다음 이 밑솔 건반은 그대로 치고 도를 다음 건반 여기 위를 칠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해서 생각한 대로 손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이거를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나는 솔더는 그대로 두고 미를 위로 올려서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칠 거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은 다음에 요 근데 지금 우린 C코드만 할게 아니잖아요? F코드도 G코드도 네 주요 사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D코드도 혹은 E마이너 A마이너도 있죠? 거의 안 나오지만 비디미디시도 있습니다. 네, 왼손도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른손 잡이 이시라면 왼손이 많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안 그래도 간단한 거 하는데 뭐 거의 생략하고 오른손만 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왼손도 같이 움직이셔서 좌뇌와 우뇌를 지금은 하얀 건반만 사용하는 다장조, C장조의 일곱 개의 상관만 가지고 해봤는데요. 우리는 열두 개의 조성, 물론 단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겹치는 고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겁먹지는 않으셔도 됩니 이 플랫 마이너죠. 네, 도 하음이 F 마이너고요4도 하음이 G 플랫이죠. 5도 하음은 A 플랫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주하고 싶은 노래의 조성을 파악하셔서 그 조성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주요 성화음과 부삼화음을 보음화음을 통해서 기본위치와 제일전이제2전이를 왔다갔다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아르페지오 분산화음으로 이렇도 할수도 있어야돼요 모음화음은 내가 스피드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도가 위로 가면 돼요.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일지 시간을 벌수 있지만 어, 시간을 벌수 없어요. 얼른 가야돼요. 뒤에 엄지가 계속 이사오죠? 계속 밀어냅니다. 이번엔 새끼손가락이 할 수가 있겠어요. 응용 방법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해보는 겁니다. 그냥 영상만 보셔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